신뢰곡반의 가장 시그니처는 이거예요. 어떤 거예요? 케이크인 것 같아요. 오, 케이크. 네, 한... 네, 안녕하세요. 창업통TV 김상수 소장입니다. 야 오늘 여기 어딘지 아시나요? 예 관악구 골목상권. 야, 골목점포를 찾아서 관악구의 아주 특별한 골목을 찾아왔는데요. 다름 아닌 행운당길입니다. 행운당길 무슨 뜻일까요? 야 이곳에 오는 소비자들. 이곳에 계시는 창업자들이 듬뿍듬뿍 행운을 담아가시라는 이 행운담길인데요 행운담길은 지하철 2호선 낙생배역과 서울대 입구역 사이에 있는 아주 예쁜 가게들이 있는 골목입니다 특히 이곳에는 청년 창업자들 정말 많고요 오늘은 이 행운담길에서 다름 아닌 반려동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 무려 전체 인구의 30%가 반려동물 인구라고 하는데요. 그 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키우는 반려동물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예, 다 아시다시피 1위는 강아지입니다. 오늘 이행운단길에서 반려동물 시장에서 청년 창업자의 신박한 아이디어로 새롭게 창업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매장을 찾았습니다. 한번 직접 가보실까요? 달리발트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아. 야, 이 가게 완전 달라졌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 어, 네, 맞아요. 와, 예전 야, 이서뿐인의 고간 살롱, 이 노란 어민 여기까지만 이렇게 돋보였는데 네. 아래까지 어. 완벽한 야, 이제 완벽한 세팅이 된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어, 맞아. 어, 예전에는 잘 음. 눈에 안 띄었는데 음. 이제는 멀리서 봐도 눈에 인력이... <웃음> 좋아요. 아, 제가 사실은 강유라 대표를 위해서 야 우리 행운단길에서 어떻게 하면 예쁜 가게, 돋보이는 가게를 만들까 해서 제가 첫 번째 신경 썼던 게야 우리 강유라 대표의 스토리보드를 제가 쫙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강유라 대표의 사진과 그 다음에 우리 뿐이네 곳간 스토리를 나름 열심히 정리한건데 어 마음에 <웃음> 들어요 보고 <웃음> 예. 어, 사진이 너무 잘나온거아요아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너무 마음에 아, 들어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창업자 입장에서 야 내가 아무리 아이템이 좋아도 요즘은 보여지는 가치가 돈이 되는 가치니까 그래서 맞아요. 밖에서 딱 보고 인테리어보다 익스테리어 익스테리어 밖에서 봤을 때빨려 들어가는 가게가 된것 같은 네. 이런 느낌이 딱 들었고 안에 딱 들어오면 야사장님의 다양한 모습과 스토리, 뭐 이것까지 딱 있어서 본인의 곳과 어떤가게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 행운 담길에서 음. 저희 또 애견 관련된 매장이 저희가 유일해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이제 강아지 친구들이 좀 음. 많이 놀러오고 뭐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음. 예뻐질 수 있는 공간. 이게 음. 지금 애견푸드 만들고 계시는데 오늘은 주로 어떤 작업을 하실 거예요? 강아지 쿠키. 음. 만들려고 해요. 아~ 강아지 쿠키 네. 겉에는 이제 바삭하고 속에는 음. 되게 쫀득쫀득해가지고 음, 음. 이빨 음. 좀 불편한 노견들도 부담 없이 예.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음. 음, 이렇게 네 가지 색깔로 해가지고 배경이랑 음. 다 다르게 해서 예, 예. 이렇게 만들었어요 5분에 어, 넣을게요 그리고 몇 분이에요? 어, 얘는 한 5분? 아니요 얘는 10분 정도 오, 10분 넣을게요. 어. 이제 붕어빵이랑 호두 과자 이제. 오케이. 강력 쌀가루는 어. 그 쿠키 같은 거아 만들 때 쓰거든요. 저장하다가 예, 예. 이제 뭐 한두개 이제 응. 남잖아요. 응. 뭐 무조건 저희 강아지 거. 오, 같애서. 강아지 정말 엄마를 잘뒀네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애견 푸드 전문가야. 이야, <웃음> <웃음> <웃음> 정말 정성스럽게. 겨우... 응.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면 현대가 엄청 잘 돼요 이게 첫 번째, 예. 그리고 두번 음. 이게 지금 뚜껑이에요 여기 결을 음. 한번 나눠게끔 하려고 이야 어. 이건 일반 붕어빵 음. 하는 공정보다 두 배는 어렵네 오와.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일단 이걸로 이제 구운 색 내줄 거예요 어. 구워줄 거예요 아. 색깔을 내면 이렇게 나와요 아 그러면 노릇노릇 더, 더 많이 구워지는구나 네. 이거 누가... 냄새 맡아보셨어요 음, 음. 음, 진짜 맛있는데? 아, 음, 어 진짜... 똑같은데? 어, 진짜 맛있어 어?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구나 네. 입체로 이제 강아지 모양을 만들려면 아 음, 뭐가 나올 것 같아 야 금방 뚝딱 하는데 강아지 모양이 나오네 어, 그걸 전체를 그렇게 써야 돼요? 네. 케이크를 만드는 순간 치열칠성호텔 셰프의 포스로 바뀌어 <웃음> 그 이거 만들 때는 가지 음. 사진 달라 그래가지고 특징 음. 잡아가지고 음. 만들어요. 어, 활용 점정이야 와. 와. 너무 재밌다. 네. 헉,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어딱 귀여워 네. 진짜. 아니 근데. 네. 저는 재밌었던 게야 애견 애견인데 뿌니네라는 키워드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뿌니네? 어? 뿌니네가 어, 뭐지? 그러고 보니까 어? 예쁜? 예쁜이 맞는 거예요? 어? 이쁜이! 이쁜이! 뿌이들의이 네. 맛있는 먹거리가 가득 채워져 있는 그곡간 맞나요? 어네 맞아요 어. 이게 옛날에 그곡간에서 예. 인심난다고 하잖아요 아. 그래서 그것처럼 좀 많이 들리고 싶어서 예예 예. 네 그래서 집계봤습니와 저는 이야 강유라 대표 청년 창업자 가게에서 지극히 이 아름다운 한글을 이렇게 뽑아 냈다는 게전참 너무나 좋았고요 직접 애견푸드 매장을 운영하는 창업자 입장에서 요즘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이런 느낌이 예전 예전에는 이런 수제간식 집이 많이 음.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애견 간식을 사람들이 많이 접할 수가 있더라고요. 음. 활성화도 되고 이런 o u r f a m 에 l y bunny, top house, like, you d 다섯 군데 u t no b u 분 n y y o 네, <웃음> <웃음> 예, 관악구 1등입니다 주로 어. 어떤 걸 팔고 있어요? 어, 주로 강아지 케이크 판매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쿠키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겨울에 붕어빵. 아. 저희 여기가 붕세권이에요. 아, 붕세. <웃음> 네. <웃음> 그리고 저희 매장에서 이제 원데이 클래스, 아. 네. 애견이랑 같이 이제 배울 수 있는 아. 원데이 클래스. 네. 강아지들을 위한 온갖 침박한이 간식, 주식. 먹거리와 그리고 이런 교육 사업까지 하시는 꾸민네 음. 고간의 가장 시그니처는 이거예요. 어떤 거예요? 케이크인 거예요? 오 케이. 네.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케이크인데. 오 맞아요. 애견이 잘 먹으면 야 반응으로 나 지금 너무 맛있게 먹었어 이런 걸 주인이 알수 있는 거죠. 오 어, 그럼요. 아. 이게, 이게 꺼내기만 해도 음. 막 달리잖아요. 아, 견주분들이 사시잖아요. 응. 시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비주얼. 1순위가 비주얼. 어. 순위가 맛. 어. 왜냐면 이 아이들을 예, 끌어당겨야 되니까 예, 예, 맛. 예. 맛. 네. 그게 제일 중요했어. 어, 와. 애교하는 시장도 역시 보여지는 가치가 분인되는 어, 시장. 네. 네. 뿐인된 국가의 1인 고객당 평균 매출액, 객단가 얼마 정도예요? 어? 예. 로가 만원 선이고 와, 그래요. 최대가 이제 뭐 여차하면 뭐뭐 4만 원대 원, 원. 네, 이렇게. 이 예, 알경 푸드도 그런 클레임이나 이런 쪽에 대한 우려는 없으신가요? 제가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음.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음. 성분 검사를 다 받아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고 국내 예. 법간에 이런 상품을 구매하려면 온라인으로 들어가려면 어디에서 구매할 수있는거예요 어, 네이버에 응. 뿐인의 곳간 스마트스토어 라고 응. 치시면 예. 이제 스마트스토어 만나보실 수 있으세요 주문이 들어오면 응. 그때부터 만들어요 만들어서 네. 최소한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튼 일주일 안에는 배송된다 어, 네 맞아요 침목반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뿐인의 곳간을 지금 창업하신지가 거의 한 3년 쯤 되시지 않으셨나요? 네 맞아요. 어, 맞아요 3년 정도 되면 이제 초보창업자 딱지를 거의 떼셨고 네. 강유라 대표님을 선배 창업자로 모시고 저도 그 길을 따라가고 싶어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 네, 예, 창업반도 원래는 하거든요 오, 그래요? 근데 음, 창업반 들으신 분은 이제 다음 달에 오픈을 하세요 어, 어, 어디에서 오픈하세요? 쪼끼 김해 아, 김해? 네. 와, 지방에서 어, 성공의 조건 그러면? 첫째는 애견푸드를 할수 있는 강유라 대표님처럼 애견푸드에 대한 강한 애착심과 네. 사명망과 <웃음>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 이건 기본일 것 같고 네. 두 번째 상권 입지점포 저는 어, 네. 어, 이가게 가장 좋은 게 행운단길에 있으면서 W역세권이거든 서울대 어, 구역과 맞아요. 낙성대역 딱 사이 네. 그러면서 잘생긴 가게예요 눈에 딱 띄는 어, 이런 입지고 그리고 나서 마케팅 보통 이 정도 얘기하는데 네. 뭐가 제일 중요해요? 부지런한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음. 이게 애견 쪽이 되게 힘들어요. 음. 1년 안에 많이 없어지는 곳이 되게 많아요. 부지런하고 음. 끈기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할수 있는 거라고 제일 중요한 게 아. 끈기! 시장 전망이 좋은 것과 당장 돈이 되는 것은 꼭 비례하는 건 아니다 음, 이제 애견푸드시장이 이제 지금 도입기를 지나서 막 성장기 아이템 정도로 저는 보여지는데 음. 때문에 지금 창업만 하면 사실은 돈이 너무 굳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 맞아요. <웃음> 지속가능성을 위한 은근과 끈기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계신 것 네. 같아요 애견이라는게 푸드시장만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애견푸드와 애견스타일링, 애견, 애견, 애견 뷰티시장 이런 시장까지 같이 동반성장해야 된다 애견 미용과 <웃음> 예. 간식을 같이 응. 할수 있는 응. 이제 나중에 5년, 10년이 되면은 음. 저희가 이제 또 군점을 또 내고 또 이제 2호점, 3호 야, <웃음> 야 그러면 그룹 회장님이 되실 거 같아요 <웃음> 반악구의 행운단길에 야 이렇게 정말 예쁘고 그러면서 이신박한 특히 요즘 뜨는 애견 반려견 시장에 푸드라는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청년 창업자 강유라 대표님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이 강유라 대표의 지금 이 현존 가치보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미래가치가 훨씬 기대된다 이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 창업통TV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번 하세요 애견을 사랑하시고 내 아이에게 뭐 먹일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는 거를 또 배우시고 내 아이랑 같이 일을 할수 있는 공간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군복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연락주세요 응. <웃음>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또다음에로 돌아가겠습니다 <웃음>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강유라 대표의 애견푸드 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애견시장은 앞으로도 갈수록 커질 것 같고요 특히 강유라 대표가 진행하는 애견푸드 건강한 반려견 먹거리 시장 자체도 정말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강유라 대표의 이 행운 담길에서의 이차곡차곡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이 길을 저도 열심히 응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악구의 골목 상권 점포 3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